용훈. <웃음> 베이스의 김기우. <웃음> 김기우 님은 저희 일진 에볼루션 프로듀서셨습니다 <웃음> 네, 그리고 기타의 김영진. 그리고. 법안의 박민우. 법안의 신가희. <웃음> 그리고 포커션의 성명철. 여러분 뒤에 계시는 프로필의 이대희. 네. 마지막으로 우리 집 저희 아비냥 했구나 어 <웃음>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첫 함춘호. <웃음> 고생하. 고생하. 고생하. 네. 고생하. 아. 하지만 이렇게 아까 여러분. 그 보셨죠? 여러분 모든 이 공연을 위해서 정말 정말 밤새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성남아 어, 모든 프로덕션 분들께 정말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는 이렇게 제야음악회에 초청해 주신 성남아트센터 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쓸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아, 또 클래식을 했던 우리로서는 정말 이게 꿈의 무대잖아요, 역시. 아, 정말 포레스트라 내년 에도 많이 불러 주신다고 이미 예! 지금 고맙고요, 그래서... <웃음> 뭐 여러분. 포레스트 <웃음> 많이 보러 오실 거죠? 정말 여러분들 이 저희를 저희를 살려주신다고 생각하십니다 생각하십니다 뭐야 <웃음> 아 정말 오늘 제가 말을 많이 더듬네요 네. 아 어, 정말 말을 많이 더듬을 때보다 제가 뒤치다거리 하느라 <웃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래서 괜히 녹색어머니상을 괜히 받는게 아닌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정도면 착각해드릴 수 있을 텐데 코를 네. 통하 네. 아, 근데 정말 저희가 다시 한번 어, 생각해보자면 2018년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저희 단독 투어 콘서트도 있었고 그 이후에 수많은 고민들을 함께 해주셨던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생각에 어, 뭔가 감개무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들을 저희가 한발한발 한발 디뎌 순간들을 함께 해주신 분들이 지금 그대로 고스란히 이 자리에 있는, 계신 거잖아요. 물론 새로 또 와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 앞으로도 2018년에도 그랬듯이 2019년도에도 정말 포기 안하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음악을 만들어야겠다는 라 생각이 오늘 또 굉장히 많이 드는 순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객분들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림씨부터. 네, 아... 이제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18년 마지막 순간을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행복한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저희는 정말 행복했다고 100% 순도 100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정말 오랫동안 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내년을 또 맞이할 행복할, 행복한 고민을 할수 있고 또 많은 방송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고 많은 공연으로 여러분께 좋은 음악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아.. 뭔가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 정리가 잘 안되네요 정말 2018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내년 19년은 더 행복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는 어, 통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날짜로 저는 퇴직을 했습니다 인생의 어, 대수진을 쳤는데 아, 정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빚고 제가 <웃음> 여러분 덕분에 제가 당당히 그냥 사식사를 내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분들에 보답할 수 있는 포레슬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제가 음악을 할수 있게 옷 기반을 만들어 주시고. 어, 시발점이 되어주신 우리 팬텀싱어 작가님들 그리고 피디님들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제가 평소에는 좀 그런거 잘 못하는데 이런 자리를 삼아서 네, 감사하다는 말꼭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아까 시상식을 했잖아요. 사실 어제밤까지도 계속 고민을 했어요. 제가 대본 정리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했는데 마음속에서 아까 자리에서 드리진 못했지만 마음속에서 꼭 드리고 싶은 상이 있었는데 2018년도 저희를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저희 포레스텔라라는 이름의 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오늘 이렇게 가득 자리를 메워주신 그 광경을 보니까요. 저희 단독콘서트 성남에서 했을 때그 광경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정말 잠 안자고 정말 잠 안자고 열심히 했던 것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주시니까 그 이걸로 받은 것 같아서 그동안의 힘듦이 싹 가라앉는 느낌입니다 어, 2018년도 부단히 잘 견뎌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저희도 마찬가지로요 어, 잘 견뎠다라는 게 사실은 좀 부정적인 말이어서 할까 말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잘 견딘 것 같아요 정말 2019년도 더 힘들겠지만 더 좋아지리라는 희망은 드리고 싶지 않지만 어, 정말 잘더잘 잘 견디고 천천히 가더라도 하루하루가 소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포레스텔라도 2019년에 여러분들께 큰 기쁨, 큰 행복도 안겨드리려고 열심히 음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포레스텔라였고요. 어,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저를 한번 드릴까요? 저 말을 한 t a g o o 어요 네네 하세요. r e g o 올해가 to g 지뒤에 네. g 잖아요아 네. 맞아요. 네, 제가 e 지 o 인사 g to get a good j o 어 사실 세상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정말 많고 목소리에 좋은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근데 이렇게 제가 말을 할 때나 노래를 할때 저의 목소리나 우리 멤버들의 목소리를 듣고 좋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정말 제 자존감이 상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노래, 저의 목소리가 여러분께 들려졌을때 여러분들의 그 사랑어린 반응이 저를 살아있다고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 잘 반비하시고요. 2019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저희 정말 오늘 성남아트센터에서의 에버리즘 마지막 곡! 바람의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멤버들 다같이 모여서 인사드릴까요? 네. 성남아트센터에서 저희는 포레, 포레 스테라, 스테라, 였습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